여러분 안녕하세요 말로콘즈입니다 아, 안녕하세요 장마! 아, 본인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, 롤 유튜브랑 라이브 생방송하고 있는 괴물진입니다 나이? 95년생 하는 일? 예 백수 장지연씨 예.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알고 계십니까? 잘모르겠도요 네, 똑바로 말해! 늘러신거 아니에요? <웃음> 물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숨을 못 쉬고 계시고 시간이 멈춰버린 질이 나쁜 범죄라고 저희한테 많은 호소가 왔어요 둔산동 그 2층에서 굉장히 유명한 포차에서 여성분과 연애를 했다는 사실 아... 무 분들이 있는데? 저는 그냥 허소분이었어요 저는 둔산동에서 여자랑 술 먹은 적이 없어요 다른 데서 먹었고? 뭐 다른 데서야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데서 여성과 같이 술을 마셨다? 뭐지? 이거 뭡니까? 요거 제가 산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어? 아 어. 왜, 왜, 왜, 왜. 아, 좀 아파서 네. 운동을 한번 배웠다고 지금 식품까지? 이거 뭐예요? 이거 뭡니까? 그거, 그거 단백질? 가루? 이거 딸기맛도 있고 막 그래요. <웃음> 어 그래요? 딸기맛 있고? 책상까지 있는 걸 보아하니 뭐 여기서 뭐 아, 아이디어로 총직판뭐 이런 겁니까? 그냥 밥 먹는 곳이에요 이 구독 조금만요 유튜브 최초 공개 그지 어제가 앉아봐도 되겠습니까? 네 앉아보세요 아, 앉아가지고 캐 <목소리> 이제부터 진짜 <목소리> 쪼다 <찾아서> 들어갑니다 네왜 <웃음> 이렇게 쪼르셨어요? 아니 뭐 전혀 전 없어요 그런 거 이건 무슨 그림인데? 이거 뭐, 뭐예요? 아, 이거, 메이플 스토리라고. 뭐 하는 거예요사냥하는 거예요. 메이플 스토리, 메이플 뭐야? 스토리 모르세요? 이, 게이이이 이, 이, 이, 이, 이, 이런 거 해요? 네, 네 이런 거 합니다. 할게 없어. <웃음> 할게 없어가지고. 아, 나바다 화면인지 알았잖아. 아, 이거, 뒤에는 또 이제, 이것도 RPG인데. 어, 뭐야, 이거? 이거 와우예요. 아, 와우는 들어봤어. 장지안한달 동안 무엇을 했는가? 검색해 되겠습니까? 이곳에 범죄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. 아, 이거는. 아찮다면서 아까는 청렴 결백하다면서. 그렇긴 한데 다 보잖아요 다들. 아니 보지. 근데 아니 보는 아니 그러니까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? 봤죠. <웃음> 그러면은 저만 어떤 성향인지 한번 좀 볼게요. 자 일단 뭐 되게 본인들 트위치 같은 거 많이 들어가 보고 뭐 네이버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 센터 뭐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거 이그 유명한 굉장징유명합이에요 여기가 오 유명파야 아저 원래 <웃음> 아이 이, 남자세 오 가끔 보는데 어제 딱또 타이밍 맞았나 어제 타이밍이 좋아요. 와 진짜 근데 정지현 씨 이거 네. 간식이죠? 태어난 게몇년 되라고 이소였지 95년생이에요 95년생인데 무슨 옛날 약과 같은 거 먹고 아 이거 맛있어요 아니 이거, 이거 뭐야 노릉지 노룡, 노릉지 와 진짜 옛날 구수한 입맛이구나 그냥 한국 입맛이잖려 네. 잉, 알림 좋구만 유. 제3의 게스트 괴물치 많은 시청자분들을 웃고 또 즐겁기도 하지만 또 울리기도 하는 그 남자 숨을 못 쉬게 하는 그 남자, 기다리 사람들이 많다는 것, 그는 무죄입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아, 여러분, 제가 또 말실수를 해서 정지를 먹었는데 최대한 빠르신 일을 내풀어서 어깨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<웃음> Welcome to Mikasa, make yourself at home, do your do. Welcome to my pad, this your lab, go create your mood. l t m e t e d my nigga, oh I love her big g r